펜 로스에 대해서 음.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유난떠네! 라는 음, 사회적 음, 음, 시선 그렇죠. 유난떤다! 막 하는데 뭐 유난히 힘든 거죠 안녕하세요 설치님 여러분 설치현수 의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? 우리 반려인이라면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펜 로스 중후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반려동물의 유일한 단점은 사람보다 빨리 죽는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좀 슬프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진짜 전문가 분을 모시고 오늘부터 한번 펜 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, 우리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. 안녕하세요 어 펜로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조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지훈 선생님과 우리 펜로스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고 오해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되게 궁금한 입장이거든요. 네. 아마 이런 방송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, 그죠? 우리가 TV를 보고 슬퍼하거나 네. 가슴 뭉클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, 정작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, 펜로스, 우리가 뭐다 아는 것 같지만, 정확하게 좀 어떤 뜻이 있을까요? 펜로스 중후군이라는 게 이제 딱 뭐 어떤 진단명은 아니에요. 이제 뭐 다양한 그런 증상들의 뭐 집합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. 펜너스 증후군이라고 했을 때뭐 일반적인 사별 반응처럼 뭐 죄책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, 어뭐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수면 문제 같은 것들도 발생하시고요.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좀 경험을 하세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순화를 보낸 지가 거의 이제 6년. 이 6년이 지난 시점에도 순화 얘기만 나오면 막 눈물이 나와요. 근데 오히려 막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처음엔 진짜 슬퍼하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거나 이러면 그 얘기를 듣는 즉시 눈물이 난다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렇게 막 우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? 음 반려동물만이 가진 어떤 특성들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있잖아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유대감을 굉장히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반려동물은 또 바, 반려인에게 또 굉장히 좀 그런 애착행동을 더 많이 유발하게끔 음. 행동을 하게 만들고 부모 자녀 관계처럼 굉장히 좀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 때문에도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떠나보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슨 아이 키우는 그 감정을 어 어떻게 그런 거를 동물과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냐고 라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키워보면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라 음. 얘기할 정도로 그냥 가족을 보냈을 때보다 반려동물을 보냈을 때더 슬퍼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볼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부모 자녀 관계로서 굉장히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많아요. 목소리부터 우리가 달라지잖아요. 뭐, 네. 오, 밥 먹었어? 물은? 물 하나도 안 먹었네? 물왜안 먹었어?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하는 행동들도 달라지고 자녀를 잃었을 때그 고통이 반려동물을 보냈을 때 그런 보통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정확히 어떻게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도 없고 본능적으로 또뭐 야생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한 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보호자는 그런 거를 놓치게 되고 그런 게좀더큰 죄책감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... 응, 응. 강아지들은 우리한테 그동안 행복했고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못하고 우리는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전달할 수 없어서 순하 얘기 들으면 미안하고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펜로스에 대한 오해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음, 펜로스라고 하면 은 우리가 뭐 우울감이라든지 뭐 죄책감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만 경험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힘들다 뭐. 예를 들어서 식욕도 감퇴되고 무기력감도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그래서 특히 이제 애도와 관련된 그런 생각들 뭐 아이를 따라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 내가 죽으면 은 아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까지 이제 가게 되기도 하고 그냥 반려동물 떠난 걸왜 그렇게 힘드냐고 라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다, 그렇게 음.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음. 맞아요, 이게 예전에 펜 로스에 대해서 음.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유난떠네! 라는 음. 사회적 음. 시선 그렇죠. 이게 펜 로스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라 들었거든요 었 음. 유난떤다! 막 하는데 뭐 유난히 힘든 거죠 견디기 힘든 감정들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음. 공황 발작처럼 네. 이렇게 숨쉬기가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 뭐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심장도 막 두근거리고 이런 바, 공황 발작 증상들도 뭐 나타날 수가 있다. 또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걸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바쁘게 일해서 생각할 틈을 안 주면 잊혀지지 않을까? 저만해도 이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떤가요? 일시적으로는 사실 뭐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. 네.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감정들을 누르는 것밖에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눌러져 있던 감정들은 어느 순간 뭐 다시 올라오는 거죠 네뭐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바빴을 때였고요 이제 바빠지기 시작할 때였어서 바쁘게 살면 잊혀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말할 때마다 방송할 때마다 울컥하는 거 보면 음... 완전한 이별을 했다고 라 보기에는 또 아닌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오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저희 반려견 이름이 다롱이었는데 었 보내고 빈자리에 대한 공허감이 너무 크더라고요. 다롱이가 요크셔테리어였는데 어, 요크셔테리어 한 마리를 다시 키워볼까?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.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. 전에 있던 아이는 이렇게 굉장히 순하고 나를 좋아하고 이렸는데 새로운 아이는 나보다 남편을 더 좋아하고 남편만 졸졸 따라다니고 내가 부르면 오지도 않고 한다. 뭐 이러면 굉장히 실망감도 느껴지고 더 좌절스럽고 더 그리워지고 성급하게 이렇게 데려오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내가 이 아이를 완전히 다른 개체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또 음. 다른 가족들도 좀 준비가 돼 있을 때 데려오는 게 좋을 수 있다 네. 진짜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냥 쉽게 더 키워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갑자기 그런 느낌도 드네요 제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그, 그러, 그럴 려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보다 먼저 병이나 사고로 저보다 먼저 떠난다고 그 누가 저한테 와서 야, 하나 더 낳아봐 이런 얘기는 안할것 같거든요 근데 강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, 그거조차도 약간 물건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, 저는 이제 하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런 건 어때요? 어떤 분들은 뭐 비슷하게 생긴 인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옆에다 두고, 저는 이게 괜찮을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선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방금 말씀드렸던 공허한 느낌들, 빈자리가 주는 걸 채워주는 그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데. 그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집착으로 만약에 변한다면 이 사별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다. 뭐 예를 들어서 그 인형을 내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이 아이에 대한 뭔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로 돈을 쓰거나 뭐 이런 행동들은 조금은 어... 어, 사별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어떤 증거. 증거가 될수 음... 있다. 음. 애도를 잘 겪어내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슬퍼할 만큼 슬퍼해도 보고 음. 죄책감도 조금은 느껴보고 하면서 해도 늦지 않다. 음.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. 라면 뭐가 있을까요? 펜러스 증후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신 건강적인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인데요. 뭐 나약한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가장 조금 위험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음. 뭐 반려견 동물 죽은 거니까 당연히 힘들고 좀 견디다 보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지만 너무 이 증상들을 그냥 견뎌내지만 마시고 이게 너무 내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뭐 주저 없이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이렇게 펜로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이랑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. 선생님 좀 어떠셨나요? 이런 오해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생각이 네. 드는 것 같아요. 이제 이 사별 슬픔이라는 거를 이제 단순하게만 바라보지 않고 뭐. 반려인 스스로도 이게 큰 심리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라 인식들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영상을 보시면서 뭐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아저 사람이 그냥 단순히 슬픈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네. 것 같아요 응. 당연히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. 한편더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그냥 이제 펜로스에 대한 얘기만 좀 해봤잖아요. 그래서 다음 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반려견과의 사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.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조지훈 선생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그럼 또 놀러오세요. 안녕.